2007년 아니 2008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2학년 때쯤으로 9살이다 보니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으나 몇 번이고 아버지께 들어 이렇게 사연 전달합니다. 당시 저희 집은 식당이 딸려있는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기숙이었던 늦가을 무렵 펜션 앞 도로에 낙엽을 쓸고 있던 아버지에게 어떤 한 노총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삼촌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사연에서도 삼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촌은 당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맞고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이리저리 산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펜션 앞을 지나가다 마지막 가는 길 기왕이면 배라도 든든하게 채우자 라는 생각에 식사가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 마감을 한 터라 준비되어 있는 식사가 없었지만 뭔가 그 청년의 표정에서 슬픔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며 숯불에 금방 불을 피워 삼겹살을 구워주었는데요. 아버지는 마침 손님도 없고 같이 먹지 않겠냐며 본인이랑 소주 한잔 해주면 공짜로 먹어도 좋다면서 농담을 던져보았는데 삼촌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랍니다. 고기를 굽고 술잔을 따르는 내내 말이 없던 삼촌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젊은 양반이 무슨 근심이 그리 깊냐고 어디 가서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면 초면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가 한 잔, 두잔 비워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삼촌께서는 몇 번이나 유산시키려다 나온 아이라며 뱃속에서는 너무 커져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해지니 삼촌의 엄마께서 이런저런 약들을 다 먹었다고 해요. 그 짓을 몇 개월 하고 태어나다 보니 바보 아닌 바보로 컸다고 합니다. 성장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었고 말도 다섯 살이 지나서야 겨우 했다고 말이죠. 무언가에 쫓기듯 항상 몸은 움츠러지고 겁도 많았으며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불에 오줌을 싸고 무양후자양자를 반대로 할 정도였다고요. 지금까지도 외소한체구의 자신감이 적어 보였던 느낌인지라 아버지께서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삼촌은 항상 엄마에게 덜 떨어진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답니다. 그덜 떨어진 자식이 뭐좀 잘해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주식에서 다 날렸다고 식사를 마치고 이번 생을 마감하려 했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덜 떨어진 자식이라고 한게 맞는 것 같다고 때려다가안 떨어졌으니 덜 떨어진 자식이라서 이제 떨어져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문자로 어머니를 불러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자고 있었고 1층으로 내려간 어머니께 아버지께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 그래도 사람 하나 필요했었는데 우리 부족한 일손에 조금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우리가 원래 사람 하나 쓰면서 일하는데 최근에 알바하던 친구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마침 잘 되었다며 깔끔한 방 있으니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쉬면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되겠냐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봐도 되겠냐고 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공짜 아니라고 그 대신 엄청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빡세게 시킬 거라며 잡생각은 안 들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5년을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지요. 중학교는 시내까지 나가야 돼서 삼촌이 매일 아침 태워주고 마칠 때 데리러 왔었는데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삼촌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습니다. 30분을 늦었던가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던 찰나 손살같이 눈앞에 차가 멈추더군요. 싱글생글 삼촌이 그렇게 웃고 있던 걸 처음 봤습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침착하며 좋은 사람이었지만 웃음만큼은 아끼던 분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물어보았습니다. 삼촌 뭐가 그렇게 좋아? 그 말을 들은 삼촌은 집에 가서 까무러치게 놀랄 일을 들려주겠답니다. 궁금한 저는 졸업졸랐지만 가족들이랑 다같이 듣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나니 삼촌은 형님, 형님하며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불러 마당에서 삼촌은 말합니다. 저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정말 피부치가 로또가 된것 마냥 기뻐해 주신 걸로 기억됩니다. 그날 저녁은 다 같이 파티를 즐겼습니다. 벌써 서울에 은행까지 다녀온 삼촌은 당시 세금 떼고 10억 정도를 수령하셨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해서 우리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여행 비용을 주셨어요. 그리고 6박 7일로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왔었답니다. 삼촌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못 봐서 꼭 해드리고 싶었다며 다녀오는 동안 펜션 정리하고 자기도 좀 쉬고 싶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니 삼촌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봐도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걸 왜 본인한테 물어보냐며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게 삼촌 마음이라면서 그 대신 앞으로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고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랑 여동생은 울며 불며 삼촌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면서 엄청 웃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삼촌이 아버지께 감사했다며 1억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해서 받은 돈과 퇴직금까지도 돌려주시면서요.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일한 건 본인의 근로를 해서 받은 거니 괜찮다고 했지만 그때 그렇게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촌은 없었을 테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받아달라 해서 긴긴 신랑이 끝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거기까지가 삼촌과의 추억이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삼촌이 로또 1등으로 은혜를 갚은 이야기입니다. 이후로는 아버지께서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삼촌은 목욕탕 겸 찜질방을 엄청 크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전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애기도 하나 있지요. 언젠가 그 얘기가 저한테 삼촌 소리하면 더 소름이겠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되고 힘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